자 이제 먹을게 부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커멘트 센터라던가 터렛이라던가 이런걸 좀 여러개 세워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뭐 대략 짐작은 가시겠지만 한계치 도달하는 것 같아요 좀 슬프긴 한데 뭐 방법이 없네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마인을 짓고 설치를 해서 이쪽에다가 연결이 가능하다면 회피하지 않을까? 그쵸? 음... 그 이렇게 합시다. 전기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죠. 그건. 그, 다음번... 그 다음 번, 그 파일론 있죠. 에너지 파일론. 페... 에너지 파일론 여기다 설치한 다음에 마이크, 그... 마인을 찾아서 한번 지어 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는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음... 여기 있는 거 없애기로 했잖아요. 이쪽 주변에다가, 그거를 만들겁니다 그 팩토를 리 만들어 가지고 저장고도 좀 미리 만들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자원을 채워 두도록 그렇게 지시해 내려봅시다 여기도 일단 음, 작업을 잠깐만 레다 아티팩트 지금 몇개 있죠 아 일단 해금 가능하네요 자 이거 해금 시켜놓고 여기다가 에너지 파일론을 만들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짓는 게 가장 맞죠. 그쵸? 여기다 짓는 게 맞긴 한데 어... 이거를 없앨까? 없을게요 디스토리 시키고 여기다 짓읍시다. 여기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간상으로 여기도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자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에너지 파일론 짓고 일단은 겹치긴 할 거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을게요 짓고 그 뒤에다가 아니 이 옆에다가 백토리 하나 만들게요 백토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오이 자 이렇게 놓고 속도 올려놓고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마인은 해금 시켰으니까 200개 모이면 바로 이쪽에다 설치를 할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소 다 해야겠죠 오케이 됐고 자 업그레이드 바로 시킬게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연결이 되죠 기다리고 자 이쪽에다 스토리지를 바로 만들게요 야 이런거 좋다 이거 이런것도 괜찮죠? 좀 챙겨줄게요. 지금 녹색이 많이 필요할거예요 왜냐면 하그 여기도 업계를 시키긴 해야돼요. 한 80개정도 모아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될것 같아요. 자 업계대가 됐고 그이 앞쪽 에 있는 건물도 없애긴 해야되는데 아 자리가 없구나. 자리를 좀 이레벨이죠 이쪽을 파버릴게요 이쪽 파버리면 될것같아 자, 좀만 기다려 볼게요 52개나 있기 때문에 음 나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이거 지으러 가는 애들 다 어디갔니 이거 여긴 또 쓰레기 가득 차가지고 난리가 났죠 아. 쓰레기 저장고를 좀 다른 데다가 보관을 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쪽 주변에다 쓰레기 보관고를 만들까요? 아니, 잠깐, 이거. 아, 여기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대다 치을게요 한절성 어쩔 수가 없네. 아니면, 여기다가 팩토리 하나 더짓읍시다 이쪽에다 쓰레기 저장고를 만들게요. 그냥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요얘 이거 만들다 말고 어디 갔니 이거? 아 클리닝 해야 된다고? 그래 좀 기다리자. 자 쓰레기는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공기는 상당히 안 좋아질건데 이쪽에다 저장구를 제가 빠르게 만들게요 됐스 자 바로 합시다 쓰레기 저장구를 여기다 지을게요 그래야지 가까운 데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정리된 대로 합시다. 오케이, 된것 같아. 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를 여기다 만들고 이쪽에 연결된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그리고 여기는 그 아이를 지을 거예요. 헉,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죠? 좋아요. 자, 지을게요. 갑자기 행복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자, 이쪽 안에는, 어, 당연히 커다란, 자,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지어야겠죠?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지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원을 캔대로 그.. 에너지.. 아니 이거.. 디펜트 토레스를좀 지을게요. 갑자기 행복해졌죠? 야..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요, 갑자기. 일단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만 좀 기다립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캐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미네랄 덮 확보를 하고 이쪽에도 괜찮은 거 있는지 확인하고 괜찮은 게 없어요 저희가 아이스토토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좀 캐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 본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좀. 80개까지는 모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추가적인 일꾼도 만들고 뭐이런전 작업도 하고 그렇죠. 야 기대가 돼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이거 만들지 때까지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배를 괜히 만들었죠. 아 만들지 말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쉽긴 해요. 저게 없었으면 이미 발전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거의 어, 미네랄 한200 정도 들어갔죠 그 200을 여기 인프라 만든데 투자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텅 비어있구나 자얘 이름은 스토리지 두자 이렇게 지을게요 자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30개 정도 남았어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자 됐죠 갑시다 건설이 시작될 겁니다 건설인부 어디갔나 왜안 만들죠 어 그래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자 됐고요. 전기가 모자르겠지만 자 타겟을 이쪽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산 지정하면 음, 미네랄이 생성이 되겠지. 하고 있니? 자 만들기 시작했죠. 자 행복합니다 갑자기. 야 아, 행복해요. 이걸 업그레이드 시킬까? 음, 아니야. 그 전에,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사람들 이더 어, 어, 모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한번이지 자, 됐죠? 갑시다. 이거 먼저 할게요. 그래 놓고, 사람들 좀 많이 봤던가 그렇게 할게요. 아, 어, 행복합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했, 유지될지는 유지 모르겠는데 음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 시키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돈이 생겼으니까 음 어, 지금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일단 내비둘게요. 자 이거를 빨리 배달해서 작업을 해 주시고 자 3레벨이 됩니다. 그러면 레드 아티팩트 이용해서 좀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겠죠. 잠깐 잠깐 합시다. 자원이랑 같이 온 애들 원추 이런거 원추 전기를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는데 나 보고 판단을 합시다. 자, 마이너스 3이죠? 오, 거대한 것. 오케이. 자, 인구수 늘어났죠? 자, 이제 세뇌를 시킵시다. 어디갔지? 자, 헉! 아티팩트가 없어요. 아티팩트를 이제 좀 찾을 때가 왔죠? 찾아 봅시다. 자, 비율로 봤을 때 괜찮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추출할게요. 이건 안... 이건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안되고 어 이거는 안되고 어 잠깐만 이러면 머리가 아픈데 자 이런거 타협을 할게요 레드아스펙트 추출하고 그 다음에 오일량이 낮은 것들은 그냥 자, 아이소토프 말고 아이소토프를 구입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좀 포기하고 그냥 아티팩트를 추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요 어, 여기 다 찾니? 자, 이거 좀어 공간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정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작은 거 이렇게 지어주고 됐어. 아 갑자기 행복해지죠. 만약에 이게 하나만 더 연결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400개 정도 모아, 모아야 돼요. 미네랄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일 전기부터 만들게요. 저지르레이터 라지 있죠? 이아 만들고. 딱 하나만 만들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맹도 그냥, 두개 정도 지어놓고. 오래 버틸 수 있게. 좋아. 자, 레드 아티팩트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 좀더 고용할 수 있어요. 자 변환합시다. 그리고 제가 허브를 열어놓긴 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여유있을 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93%밖에 안 남았구나. 이것도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어쩔수 없지. 그동안 열심히 뽕을 뽑아야지. 그리고 여기 있죠? 아이소토프로 다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됐어. 아, 퍼센테이지 너무 많이 떨어진데? 그쵸? 만약 이게 고갈이 되더라도 생산이 되면 유지는 시키긴 할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맞겠죠? 나 벌써 91밖에 안 남았다고? 어허, 이거 참 큰일 난데. 그래도, 에이. 아, 이거 너무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쵸? 음, 에이. 난400 모을 때까지 좀 버팁시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네드 아팩터를 선택하고 이거 가지고 다 사람들 변환시킬 거예요. 계속 변환시킵시다. 일꾼이 모자라. 자, 그리고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한다. 오, 여기 패치가 있네요. 자, 일단 조사 보내고 여기도 가능하죠? 오케이. 여기는 마인이고 음, 더이상은 안되네요 어 여기 된다 자 이렇게 주, 조사 내리고 나중에 여유있을때 여기서 어, 패치를 좀그어서 가져올게요 야 잠깐만 어 방어가 안 된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어쩌면 좋지? 좀 고민해야겠죠? 자 이런 것도 빨리 캐자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다 캐지고 자원이 많은 것들은 찾아서 캘게요. 이것도 캐야 되죠. 일단 20개 되면 바로 추출시킬게요. 됐어. 오케이. 얘도 캐야 돼. 자 자원들 빨리 가져오시고 그리고 인구는 좀 늘릴게요 어.. 어디갔지? 자 호잇 그리고 에어포트 통해서 자원들 챙기고 없다 에라이 아, 좀만 더 힘냅시다 지금 200 남았죠? 200 남았어요 여기 다 캐면 한한300 정도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여기서 캐오면 될것 같으니까 힘내고 그리고 여기 다 찰거 대비해서 스토리지 하나만 더을게요 이쪽에다 지는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변환 오잇 됐어요 아 가능한게 하나도 없죠 음 이런 것도 다 챙기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쪽에 조사 끝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뭐, 있는 게 없어. 26, 4, 이거 괜찮죠? 조금 있다가 가져갈게요. 응, 음, 이런 거 조금 있다챙길게 여기 벌써 다 찼니? 음 아닌 것 같고 좀만 더 챙길게요. 자 벌써 가득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컨테이너를 좀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스몰 스몰 스몰 됐어. 자그 다음에 20개 찼으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 챙길게요. 자 이거 가져옵시다. 가져와야 돼. 그리고 지금 돈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돈을 팔아가지고 앰플런스를 얻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미네랄을 구입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력이 없어요. 아니면 에어포트 확인하고 괜찮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답이 없는데 이거? 한번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이런거 말고요 괜찮은게 없구만 이거 이것도 챙길게요 나 이렇게 챙겨주고 여기도 챙겨야겠다 19개 있죠 자 앞으로 24분 남았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좀만 힘내봅시다 작업하네 어디갔니 이거 자 인구수는 가득 찾고 이런거 말고 자원 그래 이런거 가져와야지 아 이거 주, 중요하지 이거 이런 그래요 이런게 필요했단 말이지 그리고 자 공간 늘려 놔야 돼요 갑자기 자원들 많이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 감안해서 어, 뭐 해야죠 자 이것도 해금 시키고 여기서도 미네랄 가져옵시다 오케이 됐고 어잇 자 이거 20분 전까지 호탑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전기까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 갑자기 행복회로 돌릴 수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또 자원 한번더 나오면 행복하고 아 이거 아깝다 그쵸 리빙 스페이스가 없대요 포기해야지 뭐 이것도 안되고 허허... 슬프네요 아니야 곧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원 맞는데 또 어디야 11개? 10개? 이런 데 말고 여기로 가야겠네요 12개? 아니야 여기밖에 답이었구나 이런 거말고요 에이, 너무하잖아요. 자리 공간도 없는데. 저런 건, 아. 넘어갈게요. 자, 그래도 이쪽에서 계속 운반을 해주기 때문에 어, 늘어나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어, 만약에 대비해서. 제너이터 라지를 먼저 찍고 라지 찍고 배터리 하나만 찍읍시다. 어이아이 정도면 커버 가능하겠지. 됐어. 그리고 인플런스 가득 찬데 있죠. 이런 거 챙길게요. 이런 거 어, 이런 거 챙겨줄게요. 1 5분 동안 할수 있겠지 뭐. 설마 못 맞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타워를 어디다 지지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쪽도 확장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패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긴 해야 될것 같고 여기 3레벨이 있어요 3레벨 이 있으니까 어 여기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갈까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연료들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켜야 될 거. 여기 19개짜리.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에어포트 확인하고 음 좋은 게 없어요. 자, 390개. 좀 많이 힘내요. 음, 된것 같아. 자, 400개 됐으니까 밀리터리 음, 이용해서 터렛을 만들도록 할게요. 해피하죠? 해피합니다. 자, 이 녀석의 범위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었죠 이 아이는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중에 이쪽에도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아 저거 연료가 좀 아깝긴 한데 별일 없겠지? 여기다 지울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위기는 넘긴 것 같고 배터리는 지금 괜찮으니까 내비두고 이제 200 모아서 나중에 그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합시다. 인프라 구성에서 이렇게 옮기는 속도 느린 거 있죠 이걸 좀 개선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200 모아서 컴, 커맨드 센터 있죠 하나만 더 확장을 시킬게요 자 괜찮은 거 있나요? 이런 거 받을 수 있죠 이정도까진 빨리 만들어지죠? 좀만힘내시다야 77% 밖에 안 남았네 아 근데 여기는 그 회어 3레벨 진짜 먹고 싶죠? 좀만 기다립시다 나머지 자원들이 거기 있니? 거기 있는 것 같고. 자, 예전보다 삼들이 조금이라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좋네. 3분 전에 빨리 만들어줘야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안될것 같죠? 뭐 안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노력은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뭐 다음번에 뭐 이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으로 쳐들어오면 위기를 넘길 것 같긴해요 그래. 여기 자원들 많이 있지? 그래. 그거 옮기면 될 거야. 일분내로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긴 한데. 자. 그러면 거둡시다. 자. 미나 이렇게 거둘게요. 티켓이 왜 티켓 있잖아. 왜안 돼. 아아 이거 어 그러면 확장시킬게. 자.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되잖아. 그거 빨리 가져와 자 위에 있는거 가져오시고 어디로 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 다행입니다 이쪽으로 왔죠 좋아요 일단 막았어요 야 그거 아무리 때려봤자 소용이 없단다 리페어 할게요 나중에 터렛을 좀 많이 짓던가 그렇게 해야겠죠? 좋아 잘가라 아 위기를 넘겼어요 아... 너무 힘들었죠 자200 모아서 인프라 만든 다음에 이거 빨리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확장을 하던가 합시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런거 될수 있는 대로 다 캡시다 이제 아 이건 쓰레기고 자 이렇게 캐도록 할게요. 됐어. 뭐니? 아 사람 지정하라고? 오케이. 지정했죠. 자 이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확장을 한다 치면 어 이쪽에서 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이긴 한데 확장을 먼저 할까요? 확장을 먼저 할까? 아니야 인프라 먼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어... 확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할게요. 마인이 있긴 하지만 마인 가지고 좀 처리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같아자 그리고 배터리가 갑자기 부족해지는데 이유가 뭐, 뭐죠? 자 제노일터 하나 더 만들고 오잇! 그리고 배터리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채워 넣읍시다. 됐어. 자, 아무래도 확장은 이쪽으로 가야겠죠. 왜냐면 터렛이 있으니까. 터렛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쪽이 밀집도가 더 높긴 한데, 뭐, 갈수 있는 여력이 없죠. 터렛은 여기 있고, 어, 확장한 거 쉽지 않고.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할 거에요. 쓸모없는 건물들 빼고는, 어, 거의 다 처리가 된것 같죠? 아, 이런 거 내비둡시다. 어, 이거는 아래 거 얻는 게 맞고, 이거는 위에 거 얻는 게 맞죠? 둘 다, 얘는 아래 거 얻는 게 맞고. 아, 아티팩트 이렇게 얻어두면서 작업을 할게요. 잉? 0이라고? 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때가 온거 같죠?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위에도 그 발전소 좀 지을게요. 4명의 적들을 좀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음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원이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그게 문제야 지금 와 여기 폴루션이 장난이 아니고 뭐 아니고 자 이거 만들어지면 다시 전기가 원색대로 돌아올거고 됐고 자 위에다가 어, 똑같이 지을게요 제너레이터 자 릴레이 라지 그리고 에너지 브릿지 하나씩 지읍시다 이렇게 지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료가 부족하겠죠. 그럼 연료 쪽도 좀 신경을 쓸게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패브리케이터를 좀큰거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S를 만듭시다. 탱크 S 보이보이 됐죠? 됐어. 자 진짜 별일 없을 거예요. 200만 체험면 돼요. 호잇 됐어. 야 여기도 강렬하구나. 아주 400%요.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 아 이쪽은 제가 너무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애초부터 이쪽으로 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니다. 그러면 얘를 발견하지 못했겠지. 그니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으로 갔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72% 남아있고 아 100개 만들지대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여기서 자원들 좀 구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그쵸? 아 포기할 수 없지? 자릿수를 좀만 더 구할게요. 음,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릴레이 라지를 만들고 이거를 회전시켜야겠다 이렇게 지하지만 다 해당이 되네요 그쵸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불지 하나 지게요 이렇게 합시다 저거는 꼭 얻어야 돼 아이 자원은 포기할 수 없지 자 만들러 가는 거 보니까 금방 될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어 그래 그래 자 좀만 더 좀만 더 아니야 제발 그 전에 해결이 돼야 돼에라이 아, 됐잖아 아쉽네요 아 아쉬워 밤 기회를 기약합시다 다 이건 안되고 올려면 자원이랑 같이 와야지 자 진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다 켰어요 자 이런 것들밖에 안 남았죠 이러면 음,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 진짜 확장해야 돼요 헉, 여기 서베이 안 했구나 음딱 하나 남았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거 가지고 미네랄을 구입할게요 이렇게 아닐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괜찮은 자원들 나오면 그거 얻어서 생전을 도모하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 뭐미나리 추출하긴 하아한 개짜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포기할게요 나미을건얘 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과연 원하는 게 나올지 보고. 자, 할일 없으면 애들이 그, 쓰레기 소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깨끗해질 거고. 아, 이건 너무하다. 난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내 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아이고 아파서 죽었대요 뭐 이유는 알것 같아요 왜냐 그... 아 이런거 말고요 잠깐만 어어 다 데려와 다 데려와 자, 다시 데려옵시다 야 아픈 거는 알고 있어 그... 이 아이 때문이죠 오염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200을 맞추긴 해야 되는데 그... 몇가지 해야될게죠 일단 여기를 먼저 확장시킨 다음에 자원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만들게요 순서는 그게 맞아요 얘들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이쪽이 거주지역이니까 여기 주변에다가 공기청정기 만들면 애들이 행복하긴 할거야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계속 죽죠. 아유 난리났네 아주 자시간 있을 때 미네랄 구입하고 하, 미네랄이 없죠 이제 미네랄이 이렇게 중요한 자원인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가난하죠 계속 죽는데 이거는 뭐 데려오면 되죠 이렇게 자원이랑 같이 회피하게 데려옵시다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쵸? 죽이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리빙 스페이스가 없다고? 누군가 죽으면 이거 누르면 되겠지. 그죠 아휴... <웃음> 미안하다 얘들아. 현절속 방법이었구나. 200을 채우면 여기다가 기지를 세워야 돼 우리. 그래야지만 좀 빠르게 미네랄을 얻을 수 있단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만들어주면 행복해지겠지 너희들이. 이런건 쓰레기에요. 쓰레기 자또 눌러주고 우이! 오늘은 커맨드 센터 질 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어, 마무리 질게요 괜찮은거 없니? 없죠? 자 200이 됐습니다. 커맨드 센터 찍겠습니다. 일단 범위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 쪽 에어레알은 여기인 것 같은데, 일단 범위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가능하죠? 일단 여기다 찍을게요. 파워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파워를 고려해서 안쪽에다 찍을까요? 아니야, 그, 누가 그런 거 고려했겠어. 일단 여기다 찍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